일봐. 저런 피격댐 증가템이 왜 있냐고요? 왜겠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변태들이 많다는 거죠.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그래서 뭐함? <웃음> 뭐하지? 스콜파일 날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걸 왜 다시 해요? 그냥 내버려둬! 그걸 왜 다시야? 아 맞아 포스포큰인가? 플스로 데모가 나왔었거든요 잠깐 했는데 기대한 것과 달리 어... 기대한 것과 달리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나? 비싸긴 더럽게 비싸네 왜 PC버전은 없을까? 데모가 풀스는 있는데 해보신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또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고 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번 달? 음... 이번 달산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환불되나? 환불되나? 이거 진짜 환불 마려, 마려운데 이미 시 간은 넘 겼고 엔딩 은 받고 업데이트 됐나.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근접으로 가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전투 방식이 똑같네? 칼리스터 프로토콜 편집하고 있거든요 썸네일 하나 보 이제 보여줄게요 썸네일 어떻게 만들었는지 잠깐만 이게 뒷배경이 밋밋해가지고 아, 편집 중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거 한숨밖에 안 나온다 내가 여기다가 얼마로 태웠냐? 디럭스를 샀으니까 <웃음> <웃음> 아, 복합적 뜨는 거캡쳐 떠가지고 여기다가 올려도 상관없어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총평 어떠냐고요? 딸 중에서 <웃음>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저는 길게 말 안해요 저는 그렇게 길게 말 안합니다 엘든링처럼 평가가 좋아질까 과연? 와일드하트 하실래요? 와일드하트요? 딱 느낌이 안 왔는데 나 그거는 어? 와일드하트 아 위차하자고? <웃음> 위차 아니었어? 이거 제외됨으로 돼있는데 이거 왜 제외됨으로 돼있지? 근데 이거 체험판 나왔나요? 아나 이제 못 믿겠어 <웃음> 칼리스토 프로토콜에서 좀 실망을 했고 포스포큰 체험판 하다가 또 실망했고 <웃음> 야 이거 토기전 아니냐? 아 토기전 재밌다 아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웃음> 나는 재미가 없었어 어 크로스 이건 나쁘지 않겠다 크로스플레이 이거 은근 사람 많겠는데? 서버 괜찮을라나? 그런데 배급사가 이해이네? 그래서 내가 제외를 시킨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모르죠 나엘든링이나 하러 갈래 그냥 저 그냥 나갈게요 그럼 난 이만 둥이 가슴 울리는 소리 난이 소리가 마음에 들어 소매 넣기 마렵다고? 안돼똥겜 추천하지마 제발 아 물론 월던 저거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바로 84초차 가도록 합시다 3절 갈 끼고 엔딩 보기 어쩔 수 없군. 하필이면 내가 삼전갈이 있어. 디디카가 아닌 것에 감사하십시오. 고맙다고 해야되나? 디디카보다는 덜, 덜 내려가네. 다행이네 좋아. 이 정도면 할만해. 이론상 괜찮다. 디디카 추가도 고민하긴 했는데 그건 너무 악마잖아. 언급하지마. 언급하면 누가 누가 한다고 저거. 안해 어려 없지. 우리 이걸로 이걸로 합의 보자. 아니더 달라는 말이 아니고 그냥 여기서 여기서 자자고. 이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플스 5 전용으로 나온다고 오빠가서. 아 그래요? 그럼 나는 또 손가락 빨면서 기다려야 되나? 플스 4 차별? 근데 플스 4도 이제 이제 따로 제작 안 한지도 몇년 되지 않았나요?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디디카 추가가. 아씨 이거는 재민점 얼마야? <웃음> 으악! 잠깐 딜봐 얘한테 한대 맞은 것 같은데 뭔 딜이야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지네요 확실히 어찌 보면은 두 배로 딜이 들어오는 거니까 으악! 뭐야? 그거 안대 맞고 죽은 거야? 나 여기 원래 안 찍는데 여기 안 찍고 갔는데 원래 혹시 모르니까 근데 라다곤도 문제긴 한데 엘데 유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지 왕자들? 난망자들잘안 믿는데 레드비아 좋나요? 네 좋습니다 끝내 줍니다 쌍수요? 아니요 쌍수로는 안 써요 잘 같은 무기로 쌍수는 제가 잘 잘안 씁니다 간지가 안 나서 얘들 데미지 얼마 받지? 한번 맞아볼까? 아니야 맞지마 그냥 가 저런 피격댐 증가템이 왜 있냐고요? 왜겠어요 이 세상에 그만큼 변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저런 아이템 안 좋아하냐고요? 제 평소에 안 끼잖아요, 제가. 뭐겠어요? <웃음> 잠깐만. 대학원생 되면 개처럼 기어다녀야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까 봤잖아요. 레날라 1페이지에서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학원생은 직업인가요, 노동인가요? 둘다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동과 노예는 달라요. 거짓말 같죠? 진짜. 이거 살짝 밈으로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치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정신이 나가서 미칠지도 몰라 장례식장 있었는데 끌려갔다고? 그겁니다 이건 조상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학원생은 어쩌죠 그럼? 화이팅! 화이팅! <웃음> 보스 약점 잘 알고 계시나요? 약점이요?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플라키드닥스 레이저 슈곡이요? 괜찮나나 분명히 할킥이한 한 번에 한번 죽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전의 무적이요? 저는 전의 무적은 그렇게 믿진 않아요 사냥개 스텝 쓰는 게 낫지 않아요 난 애초에 피하는 타이밍 아니, 난 아니까 아 맞아 나 사냥개 써도 그때 맞은 적이 있지? <웃음>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렇죠 무적이 괜히 무적이 아니지 메인보스보다 미니보스가 더 어렵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양이석상 있죠 그거 아직도 어려워합니다 저 다른 애들보다 양이석상이 더 어려워 나도 되게 힘들어요 그냥 갈까? 오늘은 내가 봐주겠다 절대 너가 무서워서 그냥 가는 거 아니다 야 오지마 절대 너가 무서워서 내가 도망가는 거 아니야 오늘은 봐주겠어 너무 악당 같은 대사를 해버렸네 근데 사실인걸 어떻게 악당이잖아 어 팩트로 때리지 마라 팩트로 때리지 아 그리고 가시채찍은 다 모았습니다 이제 그냥 가도 돼요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전에 가죽이 어울리는 사내가 딱 들어와서 가시채찍을 줬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굳이 이제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룬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 방은 나올 것 같은데 안 맞으면 돼 이런 상안 맞으면 된다 야, 안 맞으면은 이런 미션도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자기 암시를 겁니다 두바코! 떨어져도 쫓아옵니다. 시즈미. 와, 진짜. 으악! 제가 예전부터 이 게임은 공포, 이제 공포의 한 요소를 갖춰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겁니다. 겁나는 건 아니겠죠? 불본부터 해, 이제 해 왔던 사람으로서 프롬 얘네들은 뭔가 그 공포스러운 연출이 가끔 집어넣는단 말이야. 인짜 좋았어. <웃음> 쟁반 노래판단 늑대 고기로 만든 빈대떡? 아, 엣지 러너처럼? <웃음> 아, 알지. 그거 미미야 아, 이름 잘 지었네. 포떡집 이름이 아담 스매셔야? 포떡 잘하게 생겼네. 출혈이좀 나왔네.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아니, 이분이 혼자서 썰길래 나 조금 용기를 냈거든요? 근데 용기 내지 말걸. <웃음> 하지만 말리키스는 좀 용기내도 되지 않을까? 나 그래도 말리키스는 좀 자신 있는데라고 저번 영상에서 털렸지 내가 그렇게 말을 말해,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저번 영상 보면 털렸지 말리키스한테. 왕이시여, 미천한 종이 취직을 했나이다. 그로 인해 얻은 공물의 일부를 왕에게 받나이다. 오 취직했어. 역시 여러분들이 잘 대야 됩니다. 이래야 이렇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지. <웃음> 아 아닙니다. 야. <웃음> 그아 잠깐만 아니야 내가 잘못 본걸 거야 아니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웃음> 먹자. 와라 세상아. 어, 뭐야? 아니 뭐왜야 <웃음> <나 뭔데? 웃음> 뭐 <웃음> <웃음> 분명히 다른 사람이 먼저 때렸을 텐데 마지막에 날 때리네. 굳이? 굳이 날 때리네. 체력 포션 의미가 있냐고요. 저거 배합은 괜찮습니다. 배합은 그래도 한번 버진 막아 주니까. 짐승발톱이랑 파고들어 이거 올려베기 있죠. 이거 말한 사람 자기네들 찍지도 않았어, 이거. 이럴 거면은 왜 올렸어, 이거 두 개? 너희들 진짜 나빴다. <웃음> 다른 걸 올리고 싶은데 야, 솔직히 저건 못참도 키키에. <웃음> <웃음> <웃음> 주문만 쓰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좀 보여줄 건다 보여주지 않았어? <웃음> 언제까지 끝나는 거야?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이제 묶이 써야지 <웃음> 아 잠깐만 그래도 한방 나는 건 똑같잖아 <웃음> 제가 원래 최근에 이제 레드비아 들고 보드프리 패턴 같은 거좀 연습,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요즘 안잘안 아, 들거든요 내가 쌍창을 들어야겠어 내가 이것만큼은 안 꺼내려고 할건만 I want to die! <웃음> 왜안 죽는 거야? 비문자 검이니까 옆에다가 비문자 검으로만 아, 검으로만 내게 <웃음> 똑똑해 와, 이제 안 걸리네 여러분, 가르치건다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제 파산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야, 너 비문자 들지 마넌왜 들어요? 넌왜 들고 있어요? 오늘따라 좀 맵네? <웃음> 아우, 씨 와 제발 제발 오케이 이건 깨야 됩니다. 제발 깨야 돼 이거는. 이거 깨야 돼. 와. 실례지만 이제 성공 버튼 눌러도 되지 않을까요 미션 성공 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 여러분들은 방송 알찼지만 난 힘들어 <웃음> 아 이거 팁 드릴까요 이거 보통 가실 때 지도 보면서 가잖아요 지도 안 보셔도 되고 이거 나침반 보이죠 나침반 보면은 N이랑 E 사이만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럼 딱 맞아요 제대로 가는 거 맞지? 좀 불안하네 내가 이렇게 갔었나? 잠깐만 나 혼동된 기억이 아, 아니네? 소리. 이쪽부터 시작인가? 아, 잠깐만 나 진짜 한 번에 갔어요 한 번에 가서 그래 야안다 아닌가 보다 이쪽 길이 아닌가 봐 아저씨 보통 머리로는 눌렀다고 했는데 이게 못 피하면은 그거는 늙은 거 맞아요 머리로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은 그거는 진짜 늙은 거 맞아 아 눌렀다고 특수 특대검? 당신 사상검증 한번 해봐야겠어 그렇게 바라시면 더안 나와요 뭔 무기를 챙겨 DLC 나올까 안 나올까 그거부터가 문제인데 사람들이 지금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왔다는 전제하를 다 보는 것 같아요 저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스카이림이요 <웃음> 저렇게 모두 떡칠한 거는 스카이림밖에 없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웃음> 저렇게 모두 깔고 하면 재밌긴 하겠다. 근데 저는 확실히, 덕후와 일반인의 차이를 알것 같아요. 그게 모조라고 나온 순간, 이거는 설, 애초부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제 설명을 막 해주잖아요. 설명을 해주면은, 이게 너무, 너무 덕후가. 로마토! 처럼 보이니까 드립도 있던데 여기 소용돌이로 몸을 던지면 DLC 지역으로 간대요. 음음. <웃음>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소수정의 팀장님을 맡고 계신 형님으로 모시는 분입니다 나도 말해도 말해야 되는 거야? 말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되고 예 안녕하세요 대장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만! <웃음> 야 씨. 오랜만에 또키헷리네 이거 나 이거 어, 해에으야아 <목소리> 어, <웃음> 아... 아니라니까요 이걸 방송각을 보내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침략자 아니야? 맞죠 잘 살고 있는데 와서 핵판 치는 거 근데 이 사람들 되게 뭔가 급하다 취물들하고 뭐 쥐들 타면 뭐허공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 자식들 이거 이들이 쓰는 탄들 우리가 다 보급하는 거야 아이고 꿈골 휜다 그래도 일은 잘하니까 내 아무 말 안하나 봐 내가 모자란데 일은 잘해 <웃음> 그 요거 아니야 그냥 아, 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아, 알, 알았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알았는데.